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당 t v 유튜버 예요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다들 속상 하시죠 저도 되게 되게 속상한데 이런 와중에서 자라가 자꾸 또 신상 들 예쁜 것들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자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라 아이템들은 탑하고 스커트 예쁜 아이들만 모아 모아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 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첫 번째로 보여드릴 블라우스는 바로 이 플라워 패턴의 블라우스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큰 꽃들이 만발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얼굴이 화사하게 피더라고요 원단 자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원단이라서 입으셨을 때 덥거나 답답하다는 느낌 없이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단 자체에 스판기가 들어가 있어서 입으실 때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입고 있을 때에도 뭔가 타이트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나를 너무 옥죄이는것 같다는 라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블라우스였어요 블라우스를 요목조목 따져보면 이렇게 팔부분도 한번 접어서 박음질을 해놓은 이런 디테일들 어깨 그리고 이렇게 셔링을 잡아놓은 이런 디테일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꽃잎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요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움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블라우스이고요 블라우스가 크롭 기장이라서 어 자주 못 입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하이웨이스트 슬라우치진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랑 입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보일듯 말듯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뒤에 부분도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엑스스몰을 입었고 금액은 4 9 0 0 0원이었는데 엑스스몰도 사실 저한테 커서 영상 찍으면서도 어깨가 몇 번이나 내려갔는지 몰라요. 스퀘어넥 블라우스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스퀘어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라서 여러분들께 완전 강추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블라우스는 바로 이랩 블라우스인데요. 컬러가 엄청 여리여리하고 아주아주 아주 예쁜 연보라색이에요. 사실 요렇게 랩 스타일은 제가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 팔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반팔은 사실 요렇게 팔부분의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장이 너무 길면 또 둔해 보이고 기장이 짧으면 또 팔이 너무 두꺼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두꺼워 보일 딱그 기장에서 플리츠 디자인으로 되어서 군사를 좀 가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 랩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한데 처음에 받아보고 좀 당황했거든요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근데 보니까 요렇게 끈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이 하나 나있고요 요 구멍을 따라서 끈을 빼신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서 요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끈에 걸어서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반대쪽에 있는 끈이 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면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랩플라우스 특성이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안에 하얀색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의 이너를 받쳐 입어주시면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세틴 스커트 다른 컬러로 같이 매치를 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플리트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셔도 여기에 플리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통일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 화이트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아이보리나 밝은 컬러의 슬랙스랑도 되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은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에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주구장창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XS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금액은 45,000원이었어요 짠! 이번에 보여드릴 블라우스는 바로 이 시스루 블라우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 블라우스가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에는 음 그냥 나쁘지 않네 싶었는데 막상 입으니까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기장이 조금 긴 편인데 오히려 이 기장이 짧았다면 더안 예뻤을 것 같아요 긴 기장이기 때문에 훅 걸쳤을 때 나오는 그런 시크함이라고나 할까? 뭔가 되게 차도녀 같은데 그러면서도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겨주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굉장히 시스루라서 안에 이너는 필수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베이지 컬러에 자수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금사인 줄 알았는데 베이지 컬러에 연한 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너를 화이트 컬러로 입어주시면 이 자수들이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원단은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원단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미 다 주름이 잡혀있는 원단이에요. 전 이런 원단을 진짜 좋아하는 게 구김이 잘안 가는데 이런 원단이 또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쉽고 다림질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저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손으로 주물주물 한 다음에 툭툭 툭 털어서 말리면 다시 이 상태로 그냥 돌아오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쉬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 블라우스도 뭔가 꽃잎을 연상시키는 느낌의 패턴으로 손목을 이렇게 마감 처리 해놨어요. 카라 꽃을 좀 닮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라우스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의 핀턱 슬랙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물론 블랙 컬러의 핀턱 슬랙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지만 같은 아이보리 톤, 화이트 톤으로 매치를 하면 되게 되게 세련된 이미지를 줄것 같아요 화이트 지니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플리츠 스커트, 청바지, 면바지 다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진짜 소장해두셔도 절대 후회가 안될 만한 그런 블라우스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고 금액은 59,000원이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루빨리 특가상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블라우스를 만나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라 듣고 있나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가디건인데요. 사실 제가 금액이 저렴해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핏이 아쉬웠던 그런 가디건이에요. 원단은 되게 짱짱해서 관리만 잘하면 오래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컬러가 되게 많은데 화이트 컬러로만 주문을 했어요. 사실 요즘에 와이드 슬랙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와이드 슬랙스에 이렇게 조금 살짝 핏되는 그런 가디건 걸쳐주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허리 시보리가 조금 더 올라와서 저한테는 조금 안 어울린다는 라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안으로 다 집어 넣어서 플리츠 스커트나 아니면 저처럼 세팅 스커트에 이렇게 매치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하이웨이스트 짐보다는 하이웨이스트 슬랙스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가디건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브이넥 부분인데 너무 깊지 않아서 단독으로 가디건을 입을 수도 있더라고요 팔부분에도 셔링이 잡혀 있어서 볼륨 슬리브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고요 금액은 39,000원이었어요 이런 기본 스타일의 봄 여름 가디건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블라우스는 바로 이렇게 연보라 플라워 패턴의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이 연보라색이니까 얘는 핑크에 더 가까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블라우스의 아래 하단부분이 셔링을 잡아서 원단을 한번더 덧댄 이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블라우스들에 비해서 허리라인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패턴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에도 괜찮았고요 이 블라우스도 전반적으로 셔링이 군데군데 되게 많이 잡혀있어요 우선 어깨 부분에 셔링이 잡혀있기 때문에 볼륨 슬리브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 가슴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서 조금 더 가슴이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깨부터 팔목까지 점점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볼륨이 살고 팔목 부분은 원단이 조금 내 몸에 감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판에는 이렇게 스트레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입고 벗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블라우스 속았단 느낌이 들었던 건 여기에 있는 가슴의 셔링 부분이 저는 뭔가 스트레치가 된다거나 이 끈으로 조절이 되는 줄 알았더니 조절도 되지 않고 스트레치도 되지 않는 그냥 디테일에 불과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블라우스의 특징은 바로 이 오각형의 넥라인인데요 사실 제가 구입할 때 이미 XS 사이즈가 다 빠져서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 컸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핏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 제가 엑스스몰을 주문을 했더라도 저한테는 컸을 것 같아요. 역시나 상세히불륜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블라우스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고 금액은 49,000원이었어요. 디테일들은 예쁜데 제가 입을 수 없는 블라우스라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블라우스는 이 오픈 숄더 블라우스인데요. 프릴이 굉장히 예뻐서 주문을 해봤어요. 기침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속옷 컬러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손목에도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있고 이 위에 어깨를 감싸는 부분이 두 겹으로 셔링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좀 풍성하다는 느낌? 너무 심심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오프숄더 블라우스예요.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귀여운 느낌도 같이 내실 수가 있고요. 낮에는 오프숄더가 아닌 일반 블라우스처럼 착용을 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어깨를 내려서 오프숄더의 형태로 착용을 하시면 한 가지의 블라우스로 두 가지의 분위기를 내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형태의 블라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청바지 성의자인 저한테는 딱인 블라우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예요 어깨를 감싸주는 이 부분들은 다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뭐 하나 너무 꽉 조이는 부분이 없어서 입었을 때 밴딩 자국이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은 너무 답답하다든지 하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XS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에요 원단도 굉장히 얇고 시원한 느낌인데 제가 딱 좋아하는 이렇게 주름이 이미 져있는 그런 원단이라서 관리하기도 되게 쉽고 오래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탑은 바로 이 셔츠인데요 밑에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있는 크롭 스타일이어서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머니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단추가 달려있는데 단추를 다푼다고 해서 다 풀어 헤쳐지는 건 아니고 밑에 부분이 다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단추를 풀어서 입고 벗기 편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찰랑찰랑한 그런 소재이고요 흐르는 듯한 느낌이고 숄더도 드롭숄더라서 조금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훌렁훌렁하게 입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셔츠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프 숄더에 비해서는 비침이 과하지 않아요. 이 셔츠 스타일도 슬랙스랑 그리고 청바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플리츠 스커트나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플라워 패턴의 그런 스커트들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셔츠는 개인적으로는 화려한 패턴의 하의랑 같이 매치를 하면 되게 멋스럽게 잘 입을 수 있더라고요. 시크한 느낌도 나면서 뭔가 호안포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원단이 그렇게까지 많이 얇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입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뒤에 부분도 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더 이렇게 주름을 잡아놔서 뒤에도 심심하지 않게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어느 옷에나 다 매치하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저는 XS로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커트는 이 땡땡이 스커트인데요. 사실 이거 치마바지예요. 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지로 바,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라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형태의 치마바지를 진짜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미니스커트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데려와봤어요. 패브릭은 진짜 자잘자잘한 그런 도트들이 막 박혀있어요. 기장감이 짧기 때문에 위에 상의를 어떻게 매치하시냐에 따라서 섹시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귀여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팬츠 스커트라고 생각합니다. 원단이 굉장히 얇고 찰랑찰랑한 느낌인데 되게 시원한 원단이라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진짜 만져보시면 원단이 차갑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름에 냉장고 바지에 뭔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단이에요. 저처럼 상의는 조금 심플하게 그리고 하의는 뭔가 심심하지 않은 것 같은 패턴이 들어간 이런 팬츠 스커트로 매치를 하시면 조금 더 세련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XS를 사이즈 착용했고 금액은 39,000원으로 금액이 되게 착했어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원단이 얇아지면서 옷 금액이 내려가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이번에 보여드릴 스커트는 또 플리츠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플리츠는 근데 조금 달라요. 우선 위에가 밴딩이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플리츠들은다 밴딩이었는데 이 플리츠는 밴딩이 아니라 지퍼 스타일로 열고 닫고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리츠 스커트의 또 다른 특징은 앞쪽에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한번 접어서 박음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더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플리츠 스커트예요 사실 이 상품은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완전 신상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색다른 플리츠 나는 다 똑같은 플리츠 말고 좀 뭔가 디자인이 다른 뭔가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플리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컬러가 사실 더 스티민트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밝은 컬러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즐겨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리츠 스커트는 기장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제키 161cm 기준으로 복숭아뼈에서 한 10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었어요 옛날에는 플리츠 스커트 하면 좀 아줌마 치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허! 제가 설마 아줌마가 될 나이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비침은 하나도 없고요. 봄이랑 가을에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스커트예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입해서 입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에요.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도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또 미디 기장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플리츠 스커트이기 때문에 특가 상품으로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스커트는요, 바로 이 초록색 그린 컬러의 플라워 패턴의 스커트인데요. 이거 주름 스커트인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스커트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이런 플라워 패턴의 플리즈 스커트 잘해서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원단도 어쩜 이렇게 셀렉을 잘하는지 정말 잔꽃 무늬가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살짝 청록색으로 보이실 텐데. 실제 컬러를 잘 잡지를 못하네요 이게 완전 그냥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그냥 수박바의 초록색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초록색 옷을 진짜 안 입어서 아, 과연 내가 이걸 시키는 게 맞는 일인가 아, 내가 과연 어떤 옷에 이거를 매치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화이트 민무늬 티셔츠에 같이 매치하시면 너무너무 예쁜 포인트로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밴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자로 마무리를 했고요 뒤에 부분이 뒷밴딩이에요 앞부분만 살짝 찔러 넣어주시면 아무도 밴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커트의 또 다른 매력은 위에 플리츠 부분이랑 밑에 플리츠 부분의 간격이 조금 달라요 위에는 되게 촘촘하고요 밑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넓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살짝 이렇게 꽃잎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지게 마감이 되어서 더 살랑살랑한 느낌을 주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 주더라고요 패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스커트를 입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소녀가 된 듯한 느낌이었고 조금 어려진 느낌이라서 되게 더 정이 가는 그런 스커트였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스커트를 보면 어 할머니 바지 같다고 엄청 놀렸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이런 스커트 완전 강추드리고 싶어요. 물론 패턴이나 컬러는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 진짜 할머니 바지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면 은근 되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름이나 봄에는 사실 이런 쨍한 컬러가 필요하잖아요. 파스텔 톤도 좋지만 저는 이런 쨍한 컬러가 얼굴을 확 살려주고 분위기를 되게 살려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스커트가 단연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x 소몰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었어요 조금 화사한 느낌의 패턴이 좀 들어간 그런 플리츠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스커트는 바로 요툴 스커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착용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건 진짜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커트 컬러가 조금 아쉬워요 온라인 스토어에는 핑크 베이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핑크 컬러는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쪽 부분이 셔링이 자글자글자글 잡혀 있어서 입었을 때 풍성함을 더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단한단 한단 내려갈 때마다 또 셔링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위에서만 풍성하고 밑에는 심심한 느낌이 아니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안에 속치마 기장도 발목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기장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 상품을 주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아이템이 얼마였지? 라고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스커트를 입어보고 어? 이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얼마야? 하고 가격을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짠! 39,000원입니다 사실은 원단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고급진 건 아니에요 이스커트는 원단 말고 디자인 보시고 그냥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만 이스커트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무게감이 조금 있고요 다른 속치마들과는 다르게 이너가 조금 답답하게 도톰한 느낌? 통풍이 잘안될것 같은 그런 원단이라서 사실 여름에는 좀 더워서 못 입지 않을까 싶은데 봄이랑 가을에는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완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블랙 자켓에 같이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블라우스 중에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런 패턴의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하시면 찰떡궁합으로 완전 잘 어울릴만한 그런 스커트예요 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이 디테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얼굴보다는 옷 위주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보고 싶진 않으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의상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원피스만 따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